북극곰 나왔다길래 한번 만나러 갑니다잉? 어마! 너 봤어! 있다 있다! 왔네! 저고만이요와 헤이! 동물은 온것 같은데? 가까이 가면 안돼헬로 이거, 이거 때리면은 이거 화나나? 어머! 화나 더 있는 것 같은데? 어머! 저, 저 뭐야 저거 저와 야! 야! 안녕? 야! 야! 야야야야야 오지마 오지마! 저저저 야! 야! 야! 야! 야! 이씨 야이씨! 야이씨! 야 저! 야! 내까도 오래 걸렸단 말이야! 딱! 저러가 씨! 저러가 씨! 야올라올라 아, 어, 어 저, 저, 저, 저도 진짜 저거 씨! 그때니까 도망가는 거 같네 야! 절로 가! 아이코! 야이 검지기야 뭐, 여기 뭐 있나? 아 여기 뭐 이것저것 있네 너네는 어! 다 죽었다잉! 뭐야 할 소리 야! 야 씨! 야! 야 씨! 야야야 야, 야 씨! 아하하넌 내가 잘했. 다 이놈이 저.. 다음! 이 태워 죽이겠다 놔봐 와봐로넌 죽었다 나한테 와로샤 부르다! time time time time